참호격투 네. 여러분들 어, 강해지고 싶다면 원포인트 레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<놀람> <놀람> 계속해서 이터 진봉이 영상기를 찍고 예. 있는 예. 딥시다이 이게 <놀람> <채널을>. 예. <놀람> 아. 네, 이게 영상 스이라는 건데 진봉이 형 채널에서 찍고 있는 거를 제가 픽업해서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재밌는 영상. 안녕하세요. 아그로 깡으로 SDT 김현수입니다. 아, 또 사령관. 이렇게 제가 네. 강철 부대 출연하기 전부터 진봉이의 네. 일기, 아. 영상일기 꾸준히 봐왔었습니다. 아유, 네.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. 아유, 네. 네. 네. 더 더욱 더잘 되셨으면 좋겠고 근황 네, 그 월요일, 아, <웃음> 월요일 월요일 네. 월요일 월요일, 네. 월요일. 아제 근황은 이제 지금 체육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, 네, 레슬링 체육관. 체육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3월달에 아마 오픈할 것 같습니다 아, 레슬링 바람이 네.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, 네 참호격투 네. 여러분들 어, 강해지고 싶다면 워포이트 아, 레슨 네.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레스리 감사합니다, 아, 감사합니다. 아, 알파레스리 월요일